소리가 잡게 나냐. 호세아서 왕의 6강째입니다. 6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은 4장 1절, 호세아서 4장 1절로 19절인데, 오늘은 4절부터, 4장 4절부터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59페이지.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습니다.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내 어미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하나님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 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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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라 아멘. 예. 지난 시간에도 뭐 말씀드렸지만 호세아서 전체 내용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회복하시는 내용이에요. 크게는 예. 궁유를 입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제사장 어, 나라가 됐는데, <웃음> 저들이 그, 그 영광과 그 은혜를 어, 다 잊고 현, 현실에 착념하게 되니까 어, 주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공의롭게. 그러나 당신의 그 언약의 열심으로 또 다시 회복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어, 주님께서는 이미 그런 과정을 다 알고 역사를 섭리하셨다는 걸알수 있잖아요. 구약에는 그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 천사들을 동원해서 말씀하시다가 이제 신약에는 그 아들로 말씀하셨다고 히브리서 1장에, 초도에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구속의 경영을 이루실 때 이미 장세 전에 이제 그 구속의 경영을 의논하신 거잖아요. 삼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따라서 역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참 아담 안에서 타락해가지고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받아 마땅한 존재들인데 주님께서 다시 회복해하시는 은혜로 저들이 부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제 부름을 받아서 다시 그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가는 그런 그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시 약 언약의 계시 게시, 궁율의 계시를 따라서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니까온 그러니까 우주관에 참 유일한 성소는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기도 하고 또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 살아갔던 그 지역이기도 하고 이, 그 중에서 뭐 이제 시온산 또 예루살렘 시원산, 그 성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던 그런 다 성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그리토 안에서 참 성소됨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시를 중심으로 그 오실 메시아가 이루실 일들을 그 역사의 과정 속에서 그 일을 감내해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율의 개시, 자비의 개시, 인혜의 개시 계시, 그 개시에 주님을 온전히 만난 존재로서 그 개시에 반응하고 정상하게 살아야 했던 거죠 자신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오직 궁율을 바라고 그리도를 바라보고 주님의 심주심을 따라서 그 언약을 지키는 것으로서 언약 백성의 복을 누리면서 이제 그리도가 오실 길을 닦는 그런 일을 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주 천지간에 그 굉장한 그런 존귀함을 얻은 그런 존재들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유일한 기관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그 영광을 아, 다, 음, 버린 거죠.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그 세상 남편만 쫓아간 거죠. 본 남편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세상만 쫓아간 것이에요. 그래서 심판이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제 구약의 그런 어, 이스라엘의 역사는 신약의 그리토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 우주 천지관에서 유일한 기관인 주님의 몸 교회 아로도 살아가는 자들에게 거울과 같은 일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하셨죠. 누가 보면 16장에 이제 그게 나오는데 그걸 보면, 이스라엘의 그 상태를 볼수 있어요. 부자의 상태를 보면. 아, 저거 자세 옷을 입고, 근데 주님이 주신 외형적인 축복 속에서 누릴 거다 누리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상대적으로라도 덕성을 좀 보이고, 집 앞에, 문 앞에 그, 그, 그야말로 문둥병자 같은 그지가 있어도 아량을 베풀고 내쫓지 않고, 그, 괜찮게 이제, 그, 살다가 죽었잖아요. 네, 굉장히.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가 가졌던 신앙관이 다 드러나죠. 자기가, 자, 인간편에서 뭘 어떻게 하면 구원이 될수 있을 걸로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보내면 우리 집식구들이 살겠다. 이게 벌써 구원관이 틀린 거잖아요. 구원관이 틀렸, 계시관도 틀리고 구원관, 계시관이 틀렸으니까 그 껍데기만 취한 것이고 또 구원관이 틀렸으니까 자기들 관점에서 자기의 관점에서 그 주님의 구원을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구원될 것이다. 그러나, 그 부자와 나사로의 대조, 나사로의 경우를 보면 철저히 자신의 그, 그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참, 아, 세상에서는 참, 거지와 같이 산다 할지라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뭐, 얻어먹고 사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고, 그계시관이 명백했어요. <웃음> 그냥 주님을,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에도 얘기했지만 만난 사람하고 안 만난 사람하고 차이예요. 안 만나고 종교성으로 주님을 의뢰한다고 하고 종교 생활을 일생 하다가 죽은 사람, 아니면 진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주님이 내신 이시에 따라서 오직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자기의 일생을 살아간 사람, 그게 그러니까 완전히 대별되는 거죠. 아무튼 이스라엘의 그 호세아서 전체 내용은 아, 그런 부자와 나사로의 그그어떤 모습을 그냥 한한 한편으로 또 구약에서 공명하게볼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 입장에서 보면. <웃음> 저들은 어, 그, 그, 이제 그 멸망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30년? 그런데도 그 이사에서 오자에 보면 전의 전을 더한다. 부동산 투기하고 자기, 자기들 죽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이제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후대도 보존하고 살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존재의 당위와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심판만 하고 끝나면 뭐거스틴말 뭐 맞다나, 그다 심판에서 쓸어 없을 버릴 만한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일을 위해서 어 주님께서는 언약에 열심을 내셔서 궁율이 여김을 받지 못한 자를 궁율이 여기죠내 백성이 아니라 한 자를 내 백성이라고 삼는 심판을 하시되, 남은 자는 구원해 가시는 그런 약속을 한 거죠. 이게 1장에서 3장까지가. 호세아서 전체 서론이라고 그랬는데, 그, 그, 그, 거기에 이제 그 내용이 다 나왔고요. 1장에서 3장 사이에 또 서론은 1장이니까, 1장에서 그 내용이 다 나왔고, 또 심판과 구원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 <웃음> 아, 그, 한 두목을 세워가지고 그 땅에서 올라온다,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그그 두목이 뭐 우리가 뭐 뻔히 이제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그리고 1장에서 3장의 전체 1장에서 14장 사이에 그게 서론이라고 그러는데 그, 그 서론 다음에 이제 본론이 4장부터 10장까지라고 그랬죠. 첫째 본론이 4장에서 7장 이고 둘째 본론이 8장에서 10장이라고 그랬다 그리고 결론이 11장에서부터 14장까지 거기는 회복에 대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크게 대별하면 그렇지만 그 본론에서 전부 이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책망과 심판이 나오 주류 대게 나오는 거죠 주 대게 그렇지만 거기에도 이제 회복에 대한 내용이 비춰집니다 아무튼 어, 그 저, 전반부 사장에서 그실 장의 내용은 <웃음> 그, 하나님께서 <웃음> 어, 이스라엘의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웃음> 어, 죄 죄된 사실을 다 아, 드러내는 거죠. 4장에서 7장에서는 제사장, 백성, 지도자들의 죄를 다지져가지고 어,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어, 심판하시는 음. 내용이 예,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절부터 이제 3절까지 다 하고, 4절 부분에서 이제 들어와서, 좀 진행하다가 이제 멈췄습니다. 4장 1절로 3절이 이제 4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곳에 머릿말 그 머릿말이 해당하고 4장 4절부터 5장 7절까지가 이제 이스라엘의 죄와 황폐함에 대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5장 8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실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제사장, 백성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을 하고 나서 언약을 파괴한 백성들의 그, 그 상태와 하나님의 경고, 그다음에 심판을 피하지 못할 백성과 지도자들의 범죄에 대한 내용이 이어져 출장 끝까지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이런 구분은 이제 김창대 교수가 소손지서에서 분류한 그 분류를 따랐다고 이제 김, 김 목사님은 말씀했습니다. 제사장, 또 선지자가 이제 넘어졌다 하는 그런 저들이 스스로 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일로 이제 멸함을 받는다 하는 그런 내용 그런 내용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이건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이스라엘은 아주 북이스라엘은 총체적인 난국이다. 직분도 다 파괴되고, 예배 그 모양도 다 파괴되고, 다 자기 이익만 취하고, 백성은 백성대로,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백성, 저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그렇게 다 범죄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똑같은 상태, 상황이 된 거죠. 서로 이제 서로 무시하는 상태가 되는 거지. 이 제사장이 이제 넘어지는 그 이유가 뭔가 지식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직접 제사를 드리면서도 여호와의 영광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미 사실은 영광을 보고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가는 일을 하는 것인데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그 진실과 인애를 다 버렸으니까 그 영광을 다 이제 눈을 뜨고 있지만 당달 봉사같이 된 거죠. 그 사실이 7절 이하에서 이제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제사장이 지식을 버렸으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제사장을 버리시겠다 그렇게. 제사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이 존귀는 아무나 취하지 못하고 이제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저들의 그뭐 외모가 어떠하든지간에 그 주님이 그 아론 계열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으면 그게 그게 진리예요. 상대적으로 비교해 가지고 따져 볼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여로보암이 레위인이 아닌 보통 백성을 가지고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누구든지 자원하면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이왕 이상 13장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게다가 여러보함은 레위인들을 패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했습니다. 역대하 11장 14절에 보면 처음부터 북쪽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지식과 율법을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제사장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 여호와의 율법을 잊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자녀들을 잊어버리실 것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는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런 직분입니다 여,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또 천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답게 또 그렇게 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이것은 뭐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실체대신 그리토 안에서도 동일한 사명이에요. 저기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같은 제사장 또 거룩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기도 한 거죠. 이 사명은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온 이들이 거룩한 제사장답게 기쁘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자신을 다 이제 그리토 안에서 낮추고 어 산재물로 드려갈 때 그게 이제 정상하게, 이제, 그리또 안에서, 아, <웃음> 교회 사명을 이루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또 안에서 제사장들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새롭고 산, 산 길이 열렸죠. 이전에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이제는, 아, 이제, 누구라도, 그리토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웃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교회와 신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받고 또 받들어서 살게 되는 거지. 신약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이건 누가 대신 해 주는 게 아니고요. 구원은 항상 개인 구원과 교회 구원이 맞물려 있다고 랬잖아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교회가 나를 알아서 해준다? 그는어 잘못된 생각이죠. 또 <웃음> 교회는 상관없이 자기네들이 구원을 이루는 걸로 끝난다? 그것도 잘못된 거죠. 유기적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저, 거하실 처소로 지음을 받아간다고 이제 에베소서 2장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유일한 그런 처소인 거잖아요. 온 우주간에 아무튼 구약은 그 일에 예표적인 그 일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한 제사장을 책망하는 말씀이 이어져 나옵니다. 사장 7절부터 10절에 나오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으면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저희는 내 백성의 속죄 재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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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내네 백성의 속죄재물을 먹는다는 것에서 나오는 거죠. 7절로 8절과 그 10절이 아주 비슷한 내용입니다. 제사장이 번성하고 많이 먹지만 그럴수록 범죄하고 여호와를 좋지 아니합니다.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했잖아요. 그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갖고 나름대로 뭐 열심히 아주 기쁘게 먹고 즐겼어요. 즐겼어요. 예. <웃음> 그런데 여호와를 쫓지 않는 거죠. 계시의 목표를 이루는 삶을 살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절에 나오듯이 장차는 그들이 여호와의 처벌을 피하지 못합니다. 같은 경고가 이제 7, 7절로 8절 가운데 나오는데, 저희의 영화를 변화해 욕이 되게 하리라. 이게 서로 오갈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이제 심판하시는 거죠. 제사장이 번성한다는 것은 제사장 되려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여로보암 2세 당시의 그 형편을 반영한 말이 됩니다. 이 시대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입니다. 저들이 그 굉장히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당시는 종교가 국가생활의 중심이라 국가의 번영은 무엇보다도 종교 활동에서 잘 드러납니다. 유다처럼 아론 가문이 제사장 맞는 게 아니라 북쪽에서는 누구나 자원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터라 제사장 되려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사장이 많아지는데 그들은 그만큼 수요를 더할수록 범죄를 더하는 거죠. 여호와께 제사를 잘못 드린 것이기도 하고 또 우상에게 제사 드린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점은 곧 살피기로 하고 제사장이 많아질수록 여호와께 범죄한 탓에 여호와께서 제사장의 영광을 요구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밀려드는 재물에 도취합니다만 이제 곧 여호와의 심판이 들이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내그네 백성의 속죄 재물을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백성이 드리는 속주의 제물은 기름 외에 이제 모든 고기를 제사장에게 돌려 주십니다. 번제는 이제 그렇지 않죠. 번제는 기름만 아니라 모든 고기도 여호와께 다 이제 태워서 올려 드리는 거죠. 그 아주 여호와께 아주 향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 드리는 것과 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목제는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만 제사장에게 돌려주십니다. 백성이 틀림없이 화목제도 드렸을 텐데, 속죄제물을 언급하신 것은 그들이 제사보다 고기에 관심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불보다 뭐, 제밥에 뭐, 더 관심이 있다. 그런 표현도 하잖아요. 이교도들한테 근데 그런 것과 같은 일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둔다는 표현과 어, 그것이 이제 막 붙어 있는 것입니다. 바른 제사장이라면 백성의 죄사장, 죄사함에 마음을 둡니다. 자기도 죄인이라 죄인은 백성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여호와의 은혜를 구합니다. <웃음> 그러니까 이제 역할론자들은 이게, 아,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그런 직분을 받았으면 내가 그 위임을 받았으니까 나를 따르는 것이, 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려요. 그럼 그게 교권이 되거든. 우리가 교회법에서 봤듯이. 그게 아니고요. 먼저, 어, 아 목사가 먼저 말씀을 섬기는 자로서 수정 드는 모습을 그 모습을 취하는 거고요. 그걸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웃음> 그거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자기가 어, 그 위임자라고, 대리자라고, 이렇게 착각하면 그거는 이제 교권으로 반드시 가는 겁니다. <웃음> 이제 말씀을 먼저 받아서 누리고 나누는 거죠. <웃음>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역할론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짜 제사장들이면 그 죄사함의 마음을 두고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건데, 그러나 이제 이 죄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고귀에 관심이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런 죄를 범하면 그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제 속, 주님 앞에 죄를 범하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힘겨운 일이라 비둘기 두 마리를 드리든지 보리 가루를 드릴 수 있게도 하셨습니다만 지금은 나라가 번영하니까 소나 염소나 어린 양을 드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악한 제사장은 죄를 지어 제사를 드리기를 음. 바라는 겁니다. 이게 이상하죠.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바래야 되는데 죄를 지키기를 바래. 왜냐하면 죄를 져야 고기가 오니까. 음. 예. 제사 드리는 백성도 자기 죄가 생각나서 메시아를 바라는 게 아니라 제사 드리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 상쇄를 해버리는 거죠. 자기 제사 행위로 잽물 드리는 행위로 자기 죄를 상쇄해 버리려고 하는. 결국은 그걸 그게 결국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궁유를 바라는 태도를 보여야 주님이 혹 용서하시는 것인데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행위로 어, 음. 죄 문제도 처리하고 주님 앞에 복도 받아 누릴 수 있겠다. 이게 이제 잘못된 신앙관이죠. 잘못된 개시관이고, 잘못된 종교관이에요. 자기가 뭐 나쁜 일을 당하면, 아, 이게 내가 뭘 잘, 잘못해서 그러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미 우리는 죄인이고,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손댈 수 없이 타락한 죄인인데 주님이 그 죄를 다 덮어 주시고 용서해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감격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감사하고 감격해서 제물을 드려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드려서 자기가 그 자기 죄를 처리한다. 이게 이게 이제 꼭그 면죄부 팔아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짓을 하는 거하고 속죄 헌금 그. 그 종교 개혁 시대에도 그거 그렇게 이제 그, 그 과정 속에 로마 캐톨릭의 속죄 헌금으로 받았던 것들 그거 철폐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개혁자들이 <웃음> 한참 뒤에 그걸 한 거죠. 돈으로 뭘저죄 사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랑 똑같. 돈으로 성령을 살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궁유를 바라는 거예요. 늘 주님의 궁유를 바라는 거예요. <웃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적인 열심으로 구원을 받아 누리니까 또 같은 죄를 지면 주님 앞에 탄식하는 거지 탄식하고 어 용서를 구하 구하고 어 그렇게 그 그런 차원에서 이제 회개하는 거잖아요. 회개. 회계가 이제 속죄, 재물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 했어요. 칼빈주의자들이 평소에는 칼빈주의자로 살다가 죄를 지면 알미니안 같이 산다. 알미, 아르미니우스 주의자처럼 산다고. 그, 그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자기 지신들의 행위로 상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 대다수가 그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칼빈주의 그 그늘 아래. 대다수가 아르미니우스 주의자 같다. 어떤 이제 신학자는 실질적인 무신론자라고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어떤 일을, 어, 뭐, 이제 재앙이 닥치거나 무슨, 뭐, 여러, 어 현,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은요, <웃음>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주님의 궁유를 바라고 감사하면서 드리는 겁니다. <웃음> 주님의 공유를 바라고. 이제 그런 거 모르니까, 첫날은 속죄의 재물을 갖고 와라. 첫날 감사의 물, 부흥회 같은 데 가면, 첫날 어, 감사의 물 갖고 오면 안 된다고. 속죄의 재물을 갖고 오라고. 회계의 재물을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말은 맞는 것 같잖아요. 그 말이 맞지 않습니다. 틀린 말입니다. <웃음> 아무튼 이렇게 부피한 탓에 여호와께서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하십니다. 백성도 제사장보다 나을 게 없고 제사장은 백성보다 훨씬 나을 게 없습니다. 그들은 소행대로 여호와께 벌을 받을 것입니다. 자기 소유대로 받는 거죠. 자기 소유대로 여러분들 행한대로 보홍받는 것은 주님의 그 법칙이에요. 무슨 말을 했든지, 무슨 말을 했든지, 무슨 행동을 했든지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물론 이제 불신자가 아 신자가 받는 그, 그 보응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지만 그냥 주님께서 외인들이야 뭐 그냥. 죽은 상태이니까 내버려 두지 만늘 주님 다시 오실 때 계시록에도 보면 여호와의 그 뜰부터 뜰부터 이제 청량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웃음> 벌 받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그들이 타락했습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10절이 잘 보여 줍니다.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 제사장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종이 아니라 탐심의 종이 되었습니다. 탐심이 가득하니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제사장을 얘기하잖아요. 종교 개혁자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제자, 당신을 그 당신 자신을 제물로 주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드려야 돼 산제물로 산재물로 드려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에, 우리가 그 여전히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세상에 대한 비전이나 꿈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그의 신행이라는게 다아 이제 이제 아르미늄주의자들 같이 되는 거예요. 음. 탐, 탐욕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이제 골로스에서 3장 5절에 나오는데 그러나 이제 탐심이 있지만 만족을 얻지는 못하는 겁니다. 탐심이 커질수록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이게 부의 개념도 상대적이잖아요. 돈의 가치도 상대적이에요. 돈 만원으로 무겁게 쓰는 사람이 있고, 아주 가볍게 쓰는 사람이 있고, 예? 돈 만원도, 돈 뭐, 억대, 억대의 돈도 아주 가볍게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천원도 아주 무겁게 쓰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이제 돈의 그 상대적인 가치인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내가 기다리는 시간은 시간은 가지 가지가 않죠. 근데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 시간은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주님의 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기다려 보십시오. 그 얼마나 같은 시간이라도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가. 네. 시간도 그 상대적이에요. 물질 물질 개념도 그렇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 속에서는 진짜 그 가치가 문제인 거잖아요. 가치가 문제인 거지 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저 심판하실 때에도 어, 얼마를 냉겼냐넌 목회하는데 몇명 목회했냐. 뭐 그런 걸로 따지면 우리는 뭐 고개도 못 들겠죠. 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보시진 않아요. 어, 얼마나 충성되게 가치 있게 살았는가. 많이 받아놓고, 그, 뭐, 그야말로, 그말로 이제, 헌신의 내용이, 어떤 사람은 10%인데, 어떤 사람은 1%도 안 돼. 양은 커도, 뭐, 1억 원에, 뭐, 10%라고 그러면, 천만 원인가요? 예. 네. 그 양으로, 그 백만 원에 십0름면 이제 십만 원인데, 그그 천만 그 원하고 십만 원하고 차이가 엄청나죠. 그러나 그 일억을 어, 가지고 오백만 원, 구백만 원을 해도, 뭐그뭐 십만 그, 뭐 원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크겠지만, 주님은 그걸 보시지 않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가치라는 게 가치를 항상 어, 어디, 어디, 어떻게 부여해서... 내가 살아가는가 그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탐심이 커질수록 마음은 공허해진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오직 여호와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그분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소박한 식탁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다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채워 마음을 채울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제사장은 넘쳐나는 음식에도 탐심에 더욱 사로잡힙니다. 그러니까 아까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딱 그게 이게 견줘서 생각해 볼수 있죠. 호화로이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즐기기 싶은 대로 즐겼지만 또 여기. 개들이 혼대를 핥고, 겨우 부자 집에서 나오는 걸 먹고 살았지만, 그럼 비교가 안 되잖아요. 먹는 것. <웃음> 근데 이제, 그, 늘, 그, 나사로는 아주 지적한 마음. 주님을 전체, 전부로 알고 살았던 마음.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품으로 들어간 거지. 이 사람은 이제 그호아로에 연락하면서 그게, 하나님을 전부로 생각하지 않. 예. 수단으로 준것 자체에 그냥 빠지고 끝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심판 그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죠. 아무튼 그래서 그들은 행음합니다. 더그 탐욕에 사로잡이. 그러니까 가난할 때보다 부자가 돼서 더 인색해지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더 인색. 가난할 때는 그냥 뭐 서로 저기 아껴주고 나눠주고 했는데 부부자가 되면서 이제 돈에 돈맛을 봤다 이거지 돈맛을 보고는 이게 이제 헌신하기는 진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행음하는 거죠. 가난의 성창제도를 그 제사장이 따른 것을 가리킵니다. 그 행음한다고 하는 것은 이교 이교도들의 풍습을 다 끌어들인 거죠. 그, 저들이, 그, 하늘, 그, 하늘로부터 부, 을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 하늘에 그, 그, 하늘을 만족시킨다고, 그, 이 그, 성전에서 이런, 그, 성창들이, 여, 여, 여사제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일들을 했다고 우리가 공부한 바가 있잖아요. 아무튼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필 둘째 부분, 11절로 14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이 성창제도는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이 신전에서 제의 중에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과 성행위를 하여서 개인과 가정과 백성의 번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이런 죄를 이스라엘 제사장이 행한 것입니다. 이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이 속을, 그, 이속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그 이속과 관련해서 교제하고, 그게 행음하는 것고 똑같아요. 예. <웃음>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할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수요가 더하지 못한다. 여기 수요가 더하는 것은 언약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진다는 언약의 그 복과 <웃음> 관련해서 말하는 건데 이제, 그렇게 되지 못하였다는 거죠. 먹을 게 많으니, 제사장의 수가 많아집니다만, 그 행음은 여와의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 뭐, 그, 여러분들 요즘, 뭐, 그, 저기, 뭐야, 그 뭐, 전광훈 씨, 뭐, 장경동 씨, 이렇게 싸우는 내용들을 많이 나오잖아요, 뉴스도. 그, 게 다, 그런, 밖그릇 문제 가지고, 탐욕에, 그, 개입이 돼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실 근데 그게 이제 멀리 있는, 멀리 볼 곳은 아니고요 우리 자신이, 그, 항상 살펴야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이 자기 권증으로 살펴야 하는 이지 자기를 살피지 않고는, 이제 우리는, 아, 뭐, 거기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행음은 여호와의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들이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호와 족기를 그쳤습니다. 마땅히 그리토의 풍미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현시해야 되는데 그걸 하나도 안하고 맨날 관심이 현세에 자기 몸통아리에 있고 세상에서의 형통이 있고 그게, 거기, 그게 전부야. 그,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그게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교회를 다니고. 예. 그게 이제 행음하는 것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언약의 복은 전혀 못 받는 거죠. 실질적인 복. 외형으로 번성할지 몰라도, 번성할수록, 어, 이제, 범죄한다고. 예? 번성할, 번성할수록 범, 범죄하는 거예요. 여와를 버렸다. 이, 이, 지난번에도 이제 양자 역학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말한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말한대로. 그래서 일반적으로도 말에 시가 된다고. 그래서 항상 뭐 부정적인 말은 빼고, 이제 긍정적인 말은 해야 된다고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데, 음. 아무튼 우리의 그, 그 우리가 의그우리 말하는 긍정, 부정의 개념은 계시와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기준해서 따져봐야지, 그냥 세상에서의 형통과 부요 이런 것과 관련해 하고, 긍정, 부정, 세상에서의 행복과 번영, 이런 걸 관련해 가지고 긍정, 부정을 따질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계시에 비추어서 그래야죠. 그걸로 행한 대로 거두는 거예요. 구약에도 뭐 10편 62편 12, 12절 또 137편 8절 이런 것들 다 행한대로 거둔다 갈라데아서 6장 7절 그런 거다 그 신약에서 받아가지고 게시록 20장 13절에도 행한대로 행한대로 행한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회귀할 때 말을 어떻게 했느냐? 말한 대로 했냐? 그, 그, 그, 그걸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뭐 예비를 어떻게, 몇번 드렸냐? 뭐, 몇년 드렸냐? 뭐, 헌금을 얼마 했냐? 그게 아니에요. 예. 그니까 항상 중심이, 그, 진짜 저, 주님이 전부가 되는 그런 신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말이 되고, 그게 주님이 받아주시는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을, 말이 인격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말이.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 내가 전파한 말에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렵다. 바울도 그, 그 얘기 한 거예요. 바울도. 에? 내가 두려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 빌립보서 3장 12절. 어, <웃음> 내가 전파한 말에 버림이 될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은 것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내 내가 말한 대로 살아가는가? 에, 에, 그냥 말은 꿈이고 말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고. 늘, 물질 쓰는 거나, 시간 쓰는 거나, 예? 이 건강 쓰는 거나, 이런 것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써버리고, 그러면 주님 앞에 설때 유군무원이 될 것.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웃음> 가신 아버지 하나님,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제 언약의 주류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일을 위해서 저들에게 일깨움을 주고 저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깨우쳐 주시옵나이다. 그 일을 위해서 저들의 그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축복해 주셨지만 저들은 번성할수록 오히려 범죄하는 행태를 보여서옵나이다 저들이 왜 구별되게 부름을 받았고 제사장 나라로 세워졌는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종교 형식을 취해서 자기의 행복과 번영을 추구했사옵나이다. 이교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행음하는 그런 행태를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 안에서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초소 안에서 자신들이 세워 스스로 제정해놓은 직분 안에서 그런 일을 행했사없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끊임없이 제사장들을 선지자들을 그 통해서 돌이키도록 이끄시옵나이다. 그 언약적 그 자비를 베푸셔서 이제 궁유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장가 들어서 저들에게 궁유를 입히고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언약적 열심을 보이시옵나이다. 이런 어, 이스라엘의 행태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 참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구유하고 나가야 할 것들에 상념하지 않으면 우리도 동일한 어, 처지로 전락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남용하거나 오용하거나 악용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께서 베푸신 이 일들을 그잘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큰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전파한 말씀 그대로 온전히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이웃에게는 큰 유익을 끼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성지기로 부름을 받아사온옵지요 모든 일에서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서의 태도를 취해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